할렐루야 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서구도의 종계장이 아니고 세계의 예수교장의 조계장입니다제4 네. 5의조계장 이제 인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 시간에 성령님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권능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네 주의 을추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승천할때 특별히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첫째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루살렘을 떠나면 죽습니다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땅 끝까지는 내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이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축복과 주말하신 은혜가 넘치고 세임을 받고 놀라운 역사 속에서 교회를 돌아갈 때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승리하는 교회 될줄 믿고 교회가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의 권능을 받고 이거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어디에 익숙했느냐? 너희가 학위를 받고 여기는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학위 받아야 되지요. 여러분 D.H.G도 받아야 됩니다. D.H.G도 받아야 됩니다. d 비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에. 너희가 본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본능 받으면 하나의 역사가 일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의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본능에 대해서 많이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마지막 인생에 유언을 하면서 죽었습니다 아 죽었다는 표현보다 한라를 갔습니다 16살 때 13년 동안 두명 생활하는 아들이 갑자기 아빠는 왜 능력이 없냐고 말했습니다 능력도 없는 테스터가 무슨 테스트 하냐고 마지막 그말 하고 나서 이렇게 씩씩하게 한게 아니고 아무는테스터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를 갔습니다. 얼마나 좌절됩니까? 얼마나 낙심됩니까? 주여! 토등을 하면 조무집 주시면 가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왔어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 네, 네. 심지어는 몽골에서 온 어떤 자에는 교회가, 교회가 됐어요. 그냥 본당 앞에 와가지고, 그냥 일자국에 그 종량 핏덩어리막 터져가지고, 우리가 그걸 당의라고 굉장히 시간을 보낸 적이 거든요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집회 중에 화장실로 뛰어들어와서 그 종량을 본인들이 말합니다. 직장은 말인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때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너가 주님한테 가서요. 우리 아빠지곧좀 달라고 너가 이야기했다. 아빠는 곧 눈이 있는데 너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 아픔과 고통을 예수도의 능력과 권능으로 숨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파워와의 변절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 딸이 23번이나 수술 했습니다. 거기다가 제 신장을 이식해 줬는데 하나는 3층, 저는 5층, 아들은 6층 방산 출약에 있었는데 그 피차간의 음. 세월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암이 시작할 때부터 13년 동안 공파시 멈출 때부터 13년 동안 긴긴 세월을 돌아가 봄 속에 보내면서 주여! 이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이 교회의 급간이 되었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땅굴까지 이루어 복음의 증거의 역사를 이뤘고 우리는 지식으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오늘 현재 내 무릎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있는가? 내 무릎으로 정말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내 무릎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는가를 우리는 참은 자작에 봐야 될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 너에말씀시가 권능을 받고 사발의 온몇 땅까지로 내 증인들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임하셨습니다 오수절방의 타락방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두나민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말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나미스 두나민 얼마나 많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바이트 크라우파 올리스피리 뭐, 옴니사이언서옴니콘센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나에게 임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이 능력이 하늘로부터 오는 인격적인 힘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이고 이 힘을 통하여 사인젤원드가 일어나고 미라클이 일어나고 성경에나 여러분 이 단어들이 쓰임받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이 단어가 과연 쓰임받고 있는지 우리는 자문 자잡해봐야될 대출 미션 아, 네. 여러분 건너을 받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사도행 2절 1절에 모였습니다 않습니까? 그의 머리가 불살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기 전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 불의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엘리의그 심도 또 시작 시대에 예수의 생명의 복음에 그 원약, 그 약속 그약속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운데 모여서 모여서 일단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나 아이티로 힘들다 할지라도 초기 기회보다도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 그연로 김밥 받는 노스코리아 치하 기회보다 힘들겠습니까? 왼쪽 왼쪽 앞에 모여야 될줄 몇십니다. 모여야 됩니 일단 모여야 뭘할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모입시다. 그래서, 뭐랬냐? 기도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가 되면, 10월에서 10장, 2 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습관같이 하지 마라. 자꾸 자꾸 모이지 말자. 왜 모이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러분, 어디든지 가시면, 예수님 이름으로 모십시오. 주의 십자가의 의뢰로 모십시오. 오로지 기도했다고 말했잖아요. 모였어. 게임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모여고호다 이런 말이 없어요. 모여 돌이치면 된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모여기도했다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일 것은 물론 초회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십정으로 우리 회를세고 무릎의 신정으로 종회를 해서 여러분 그 먼지로 달려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나이가 걸어! 여러분 나이가 여기서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가걸 하나님 은혜를 하시는 죄로 축하다예를을라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오늘 편절 말씀을 믿고 영음 7장 38절에 예수의 주 안에 들어오면 내 뺏어 생수 일어난다고 그랬지요 마태루 18장 20절에만 내일로 두사람 내일로모임으세 나도 그들 중에 또 자꾸 눈을 감으니까 잘되네. 그 눈두고 하니까 잘되네. 알렐루야. 그렇죠. 오로지 하나님 주 예수께서 말씀을 믿었다고 하셨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여튼 꼭 끌어붙여도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그러고 아주 갈망했다 그랬어요. 아니 전적으로 갈망했다. 세황을 세플리시. 완전히 갈망하면서 우직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역사라는 의미입니다. 우직하게 가야 됩니다. 갈망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1장 13절에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고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하고 그랬고 십0편1 0 5사 4절에는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폭포수 앞지 나이아가라보다더센 성령의 능력과 권세하에보호 주시고 부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역사를 이어줄 줄 미션입니다. 역사가 이할줄 믿습니다 정말 인내스가 뭡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부탁하는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려면 세 가지 부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비전입니다 오늘 여러분 비전 가지십시오 연세가 됐어도 좋습니다. 젊어도 좋습니다.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비전만 있으면 뭐합니까? 꿈만 꾸면 인생이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v 이 t a l 활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v 이 t a l i 만 있으면 활력만 있으면 또 뭐합니까? 우린 리 중요한 게펜치입니다 모험이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 말은면 우리에게 비전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화이리티 활동적인 힘이 올줄 믿습니다. 그들로 우리가 모험할 수 있는 펜치 땅끝까지 어느 분이 갈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랍월자 빈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오리라 말은 많이 하지만 은 막상 아무랍걸자빈들 막상 멸시천되어 있는 자리에 주복하기싫어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능력이 말은면 갈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갈수 있는 일입니다.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은혜의 능력, 그 능력으로 오늘 최후를 받나 우리 주교가 살다 여러분의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지역 사회가 살고 세계가 사는 역사가 이럴 줄 믿습니다. 사람 중에서 가장 치사한 사람이 자기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근데 이번에 저는 그 전부터 이 말씀을 잡초했어요. The Box of e 내가 모든 걸내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내가 책임진다. 투어만이한 말입니다. 그가붙여 그러니까 우리는요, 중요한 것은 모든 인생의 주인신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맡기고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저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야 내가 다 주 예수 십자가위내 속으로 간다면, 우리 종에부흥하고불전하고 역사가 날줄 믿습니다. 멋진 종교 될줄 믿습니다. 저는 멋진 종교가 된다고 믿습니다. 아, 네. 아마 그런 비전이 땅끝까지 이루어서 주인들의 역사로 우리 속에서 뜨겁게 타올 때, 전 세계를 아, 향해서 아, 가게 될줄 믿습니다. 마처럼제 아, 네. 46개 총회 에 여러분 오셨어다 구경을 오셨어도 좋습니다. 나이아가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보러 오셔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러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살겠다는 것입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끝까지 증인되고 싶어 이 믿음의 역사를 간직하시고 끝까지 순리하는 여러분의 신을 주님으로 중요합니다.